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 화공남입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맞는 건성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건성 피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제 피부, 제가 쓰는, 사용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세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안을 하게 되면 어 요즘에 뭐과거저 약간 물 세안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 세안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불이나 베개 그 다음에 자면서 우리가 굉장히 수분을 많이 배출을 해요. 그리고 공기 중에 먼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피부에 다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물 세안만 해서 그거를 없앤다는 것은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약간 부드럽고 저자극성인 그런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방코르에서 나오는 모이스트 폼 클렌저가 굉장히 순한 편이에요 순한 편이기도 하고 향도 없고 성분도 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약산성 클렌징 폼이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하기에 더더욱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러블이라던가 약간의 여드름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는 지금 아크네스 포밍 워시라고 해서 이렇게 짜면 거품이 나오는 제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생긴 클렌징 폼으로 된 제형을 이용했어요 을 그러다가 한번 이것도 사용해보자 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멘솔에다 아크네스 라인은 제가 되게 꾸준히 이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드름이나 트러블이나 발생하면 일단 흉터도 남을 것이고 관리하기도 몇 주도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약간 신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예방하자예요 예방하자 거기에 딱 적합한 제품이 이멘소레다마에서 나오는 아크네스 클렌징 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세안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스킨이나 토너를 발라야 돼요 근데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만 있어도 확 당기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럴 때 히알루론산 관련된 제품으로 된 스킨을 사용하시면 보습력이 훨씬 더 좋고 주변에서 습기라던가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피부 보습이 더욱 더잘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싸이닉에서 나온 이 히알루론산 퍼스트 스킨 에센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명 제형으로 따지자면 약간 콧물 제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형인데요. 이거를 제가 살 당시에 여기에 히알루론산이 50%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걸 보고 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은 뭔가 막을 씌워주면서 수분 보습이 강하게 잡히는 그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유행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라네즈 크림 스킨 전 이건 본품을 구매하진 않았는데 어, 이 나중에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지만 이 팩을 사다가 이거 혹시 샘플 얻을 수 있나요? 했더니 이렇게 큰걸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걸 써봤는데 어 근데 써봤는데 좋아요 좋아요 건성 피부가 쓰시면 좋고 한편으론 지성피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이게 크림 스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크림 스킨인데도 불구하고 콧물 제형도 아니고 그냥 물 같은 제형이에요 물 같은 제형이어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뚝뚝뚝뚝 떨어진데다가 그냥 일반적인 스킨과 다름없어요 근데 바르고 난 이후에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땡김도 없고 뭔가 보습력도 잡히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크림 스킨 같은 경우는 약간 무거운 제품은 싫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한편으로는 지성피부이신 분들은 답답한 제품 싫어하잖아요 이 크림 스킨 같은 경우는 마리 크림 스킨이라서 그렇지 사용하시면 굉장히 깔끔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요즘에 최근에 알게 됐지만 굉장히 약간 새로 알게 된 득템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로션을 바로 사용하진 않아요, 낮에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진 않고 어, 바로 자외선 차단 크림을 이용해서 보습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이오 마이 선크림 비욘드에서 나오는 제품은 제가 강조하지만 눈 시림이 없고 향도 부드럽고 자외선 특유의 냄새도 없고 백탁 현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만 제가 지금 거의 한 4년 5년 쓰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00원짜리에 가깝게 짜고 발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분크림 바르듯이 그냥 바를 수 있고 하는 제품이라서 어,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면서 선크림 바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 약간 좀 건조하네 하다 싶을 때는 요 요즘에는 이 크림21, 크림2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제품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니베아 크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보고서도 약간 좀 패키지가 좀 투박하긴 하지만 좋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롭스에 갔었을 때 같이 엄청나게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3,000원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바르면 번들거림이 일단 없고요. 수분력을 굉장히 잡아주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사용감도 굉장히 산뜻해요. 그러면서 유분기도 적당히 남겨서 외부에서 이렇게 바람 불거나 이럴 때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림이일 같은 이러한 제품을 이용해서 약간 한번더 보습을 해 해서 하고 나가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혹시나 뭐 비비크림이나 뭐 메이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브크림을 이거 크림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파우치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선스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 눈이 건조하면 롤온도 사용하고 입밤도 쓰고